자오 왔다 왔다 자정미해 어유 무슨 뭐야 제 이 패딩 어 못 <웃음> 어떻게 들었어 어이 형 투잖아. m o n 자 원숭이 형기원숭이입니 형님. <웃음> <웃음> 잘한다. 이거 <와. 야>, 잘하는데? <웃음> 역시 태이야 <웃음> 형님, 원하는 거다 말씀하십시오. 아. 이네아노니 아기 니네 아기 니네 아기 니네 아니아 아, 어, 이거 들고 있어 봐 봐요. 한이야 먹을게요. 한이야 먹을게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괜찮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제가 막나한테왜 그랬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와차이가 이거 풀어뜨렸어요 개인정산 귀여드데 오래, 오래, 오래, Young, young, young, young, y g o u o u n g 어서와 광산은 처음이게 제목 아빠 보고싶다 네? 봐봐 가족 나에겐 가족이 있다 I think it's, it's a communication, like, like, true, like, you know, like, we were using our Twitter and YouTube, like, since uh, before our debut, we mm -hmm. tried to always, you know, show our feelings and, like, show, like, what we're eating, no, what we're making, yeah, like, real life content yeah. through YouTube and Twitter, and, you know, that kept, like, really continuously, like, you know, o 뭔데요? 네, 아. 오케이. 아리오는 거알 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왜? 이자아이자 어, 아세요? 식기사도같 자식. 이자이터식이기이이자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자 난 당신의 선물이요 어디서 저만 할까? <목소리> 여기 할게 <웃음> 줄 밀면 안 된다 어? 세게 쳐야지 이렇게 밀면 안 된다 어. 저게 근데 언제 일자가 됐지? 아까 일자였었어. 아, 그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일자였 그렇지 <웃음>